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팔복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3절에서 12절까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교독하지 말고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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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7절 한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7 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들어갈 7 절만 있습니다. 극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자 우리 한번 성도님들 좌우로 보시면서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한번 인사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자, 오늘은 우리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라는 말씀인데, 이 극률이라는 말 요즘 잘안 쓰죠? 네. 좀 고어가 되었어요. 네, 잘안 씁니다. 근데 이 사전적인 의미로 극률이라는 것은 남을 불쌍히 이겨서 돕는 것을 극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극률이라고 말할 때, 그 사전적인 그 극률의 의미를 훨씬 어, 뛰어넘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이고 또 굉장히 추상적인 의미가 들어져가 있는 단어가 이 극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극률이라고 하는 것은 어, 흘러넘치는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한없이 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 보여주시는 태도가 극률이랍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에 한이 없으시고 은혜가 한이 없으신데 그 많으신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자비하심으로 한없이 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 바로 그런 태도로 당신께서 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긍휼이라는 단어가 때로는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자비, 불쌍히 여기심, 또 민망히 여기심 그리고 또 사랑 이런 단어로 긍휼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쉽게 조금 요약하면 동일시하기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동일시하기. 예. 동일시하기. 네. 이 동일시하기로 풀면은 이 긍휼이 잘 풀어질 것 같아요. 어려움에 처한 어떤 형제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형제의 처지에 나를 갖다 놓고, 그러니까 그 형제의 입장에서 보고, 그 형제의 입장에서 듣고 말하고 느끼고 행동하면서 그를 도와주려고 하는 일련의 태도와 행위를 일컬어서 동일시하기, 그렇게 말하죠. 그 심리학에서는 감정입이라는 단어도 쓰기도 합니다. 이것이 긍휼을 설명하기 위해. 위한 아주 좋은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보실까요? 한마디로 긍률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보시는데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처지에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려고 하고 우리의 처지에서 당신께서 느끼고 행동하시고 또 함께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왜? 우리를 이해하고 돕고 싶어서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긍휼이다. 자, 어느 한 신사가 눈이 잔뜩 쌓인 산길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앞에 보니까 새, 제법 큰새한 마리가 뒤뚱 뒤뚱거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너무 허기진 것 같고, 그리고 발에 또 상처를 입었어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날지도 못하는 새한 마리가 발견되기에 차를 스톱하고 내려가지고 그 새를 돕기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갑니다 먹을 것도 주려고 하고 아저 다친 다리를 좀 싸며 줘야 되겠다 치료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 차에서 내려서 세게 가까이 다가갔는데 그런데 그 상처 입은 새는 신사의 마음도 모른 채 그가 다가오면 올수록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그 신사가 잡을 수 없을 만큼 자꾸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신, 상처 입은 새는 신사의 그 마음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상처 입은 새를 돕고자 했지만 도울 수가 없었어요. 자, 이때 신사의 그 독백이 무엇이었겠는가? 새야, 나는 너를 돕고자 하지만 내가 너를 도울 수가 없네. 내가 새해 말을 할수 있었으면 내게 새해 날개가 있었으면 너를 도와주었을 텐데 마음뿐이구나 마음밖에는 전달하지 못하겠구나 이런 독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은 마음만이 아니라 도울 힘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어떤 당신의 태도와 행동을 취하셨습니까? 상처입고 굶주린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동일시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동일시 하시기 위해 자기를 비우사 사람들과 같이 되어주신 것이죠 우리와 동일시 하시기 위해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과 특권을 다 포기하시고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또 우리와 함께 연약함을 같이 하시고 우리가 시험당할 때 당신께서도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가 아파하실 때 당신께서도 아파하시며 함께 울어주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스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때 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이 하나님의 극률이고 동일시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를 극률이 여기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그 극률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보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동일시입니다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무엇인가요? 너는 나다 나는 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모습으로 고난을 받으셨고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했는데 예수님이 나로 인해 죽으셨고 내가 저주를 받아야 했는데 예수님이 나의 모습으로 저주를 담당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 악한 무리들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분이신데 그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가요? 스스로 우리와 동일시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면 바로 나여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도 바로 나여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과연 내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게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나를 이렇게 불쌍히 이기셨는가요? 이렇게 극률이 이기셨는가요? 그건 우리가 잘 모릅니다 제가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정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고 선뜻 이해하기 힘든 말만 나옵니다 로마서 9장 15절과 16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극률이 여길 자를 극률이 여기고 불쌍히 이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 적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극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극률이 계셨는가왜 불쌍히 이기셨는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순전히 하나님이 좋게 여기셔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게된 동기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간절하게 원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쓴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제대로 하나님 눈에 불쌍히 여김을 받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싶어서 극률이 여기고 싶어서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극률을 입어서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늠한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극류를 한번 봅시다 가늠 현장에서 잡혀 끌려온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은 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도 그 돌을 같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종교인들은 율법의 이름으로 돌을 들었던 것이죠 누군가의 문제 앞에 섰을 때에 돌을 드는 것이 죄 쉽습니다 너 때문이야 하고 핑계하면 되기에 그것이 제일 쉬운 건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타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 중에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호칭입니다. 놀랍게도 여자여 하고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그럽니다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호칭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저기 쓰인 두 단어 여자여가 굉장히 높은 존칭입니다 귀나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부르신 호칭 운명하시면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시면서 하셨던 그 어머니를 향한 호칭 호나, 기나이를 누구게 쓰고 있는가 하면 간음해서 현장에 붙잡힌 죄 많은 그 여인을 향해서 그 호칭을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차이를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극률의 마음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돌을 맞을 사람이라 해도 예수님의 극률과 사랑 앞에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인 것입니다 혹시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 앞에서 자기 자신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 세상의 모든 환경들 앞에서 자존감이 무너져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요? 나 같은 자가 살아서 무엇하냐? 내게 무슨 소망이 있냐? 하며 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듭난 실패, 나 같은 게 이제 뭐 하겠어 하며 꺼져가는 한숨을 쉬는 사람이 있는가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극률과 사랑을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생각하는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나이고요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나예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부르셨나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향한 마음과 우리를 향한 마음은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 때문에 언제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넘치는 예수님의 극휼을 믿고 주님께 안겨야 합니다 누구든지 지금 어떤 상태이든지 우리를 포장하고 있는 그 모든 껍질을 벗어버리고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께 예 하고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이 하나님의 극휼을 많이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저를 보고 아 목사님 좀 착하게 생겼어요 굉장히 성실하게 생겼어요 그런 사람이 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 착각인 지 모르지만 예, 외모가 착한 게 생긴 것도 아닌데 근데 외모가 착하게 생겼다고 그 사람이 착한 것은 아니죠 근데 제가 어느 날 은혜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제가 너무 가정스러운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온갖 더럽고 끔찍하고 말도 안 되는 생각과 감정에 시달리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목사직을 솔직히 그만두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은 그런 더러운 생각들이 다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임을 알게 해주셨어요 하지만은 제 육신은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유혹을 받지요. 그러므로 제 간절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극률하심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심입니다. 제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극률과 자비가 필요합니다. 제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극률이 아니면 저는 한순간도 설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내용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무리 목사지만 저 같은 자가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룩하게 앉아서 기도만 한들 저 같은 것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늘 반복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무슨 일을 당할지 누가 압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이기셔서 마치 어머니가 짐마프게 감싸는 것처럼 보호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오늘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이기시고 감사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새날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 중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님 우리 새날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네. 특별히 코로나 시즌 가운데 제일 많이 들었던 기도가 그 기도 같아요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할수 있는 건 뭡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극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 할렐루야! 어머니가 짐 아프게 감하는 것처럼 보호하시지 않으시면 오늘도 우리 개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극률로 우리 새날개를 품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제가 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의 극률의 셈에 우리 자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0편, 103편, 8절에서 11절과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극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드디어 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미로다 아버지가 자식을 극률이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극률이 여기시나니 아멘 제가 이 구절을 읽고 아하 하나님은 극률이 많으시구나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경책하시겠지 노하시겠지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나 우리의 행위 따라 처벌 하시 아니하시고 당신의 극률로 또 품어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서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는 이 크신 긍휼을 날마다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은혜 의 눈이 일으킬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긍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나를 넘어서서 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이 극률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했으므로 이 극률이 또한 남에게, 이웃에게, 가족에게 흘러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극률이 여기는 자가 되라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전혀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있고 용서가 안 되는 일이 사람에게 다 한두 명씩 한두 껄씩은 다 있을 거예요 용서가 되지 않는 죄를 나에게 지은 사람이 있지요 아무리 잊으려고 그래도 잊을 수가 없고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쯤 되면 아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얼마나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하나님 다 아시지 나한테 그 사람이 한그일 하나님 다 아시니까 내가 그를 용서 못하고 내가 그를 잊지 못하는 것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도 내 편이실 거야 그런 생각을 주로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매정하게 말씀하세요 그거 용서하라고 그를 용서하라고 근데더 섭섭한 말씀까지 하십니다 네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그를 용서할 수가고 나도 너를 용서할 수가 없어 그 협박과 같습니다. 그러면 참 섭섭하죠. 마음이 아주 섭섭하죠.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주 섭섭하고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내편 들어주시지 않고 똑같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섭섭하고 억울한 마음까지 들어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용서를 통한 극휼을 말씀하시는 까닭은 그 사람이기보다 우리를 나를 더 사랑하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용서 못할 죄이지만 용서를 못하기 때문에 네가 고통이 더 크기 때문에 네가 힘들기 때문에 용서하고 풀어라 심판은 내가 할것 아니냐라고 우리를 위해서 사실은 섭섭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는 독하살을 뽑아주시려고 우리에게 용서를 통한 극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를 용서해요?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받은 복이 참 많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건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우리는 하늘이 뚫리는 것 같은 복을 받은 사람인데 수도 없이 많이 받은 은혜와 복이 있는데, 제보고, 목사님, 목사님이 받은 최고의 복이 뭐냐고 물으면, 목사님이 받은 최, 뜸의 복이 뭐냐고 물으면, 저는 바로 대답할 겁니다. 그 복은 바로, 속죄의 은혜라고. 속죄라고 대답할 겁니다. 속죄보다 더큰 복은 없습니다. 속죄의 은총보다 더큰 은총은 없습니다. 왜? 나의 죄를 내가 잘 아는데, 그죄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을 당해야 하고, 수치를 당해야 하고 사람 구실 못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을 뻔히 내가 다 아는데 하나님이 그걸 용서해 주셨잖아요 뭘로? 아버지 하나님의 극률하심으로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거든요 이게 목사이기 때문에 상추득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은내 중에 최고의 은혜는 속죄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그런 말을 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또다 세상에 죄를 용서 받는 것보다 더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받은 이 속죄함의 은혜 이 은혜가 내 속에 차고 또 차면 그 은혜가 차면 그를 품고 사랑할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 그러는데 그를 용서하려고 애쓰지 말고 은혜 받으려고 하세요 은혜가 넘치면 은혜가 꼭대기에 차면 그보다 더한 죄를 용서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느 날인가 찬송가를 부르는데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하는데 왠지 내 마음속에 큰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죄인이었는데 내 죄를 내가 잘 아는데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때문에 속장을 받은 나이지 그렇잖아 그렇잖아 그것이 내게 물밀듯이 밀려올 때 나에게 섭섭한 사람 왜 없겠어요 내 마음에 또 아직도 풀리지 않은 사람 왜 없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신 그 속죄 은총 극률하심이 생각나니까 그런 사람들이 별로 내 마음에 부담이 안 됐어요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용서하고 싶고 충분히 품고 싶은 마음이 그 찬송 부르는 가운데 계속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용서, 극류를 이렇게 베푸는 것이것은내 의지로 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은혜 하면 제가 기억나는 예화가 있어요 중국에 왔지만 니는 병이 큰 병에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병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부르지 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내게 족카도다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거든요 그는 하나님 왜 병을 고쳐주시지 아니하시고 은혜가 내게 족카도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몸부림치면서 하루 종일 엎드리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꿈에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게 되었어요 엄청나게 큰 바위가 나타나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게 됐거든요 그가 하나님 아버지 저 바위를 제거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강물이 차고 넘치더니 바위를 지날 수 있을 만큼 물이 불어나더래요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 그 위를 물이 막 넘치니까 배가 바위가 없어지지 않아도 배가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안 부딪히면 무사히 건들 수가 있더라껴 깨어보니까 꿈이었더래요 그때 깨달았어요 그후부터는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부터 구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히 내가 이겨낼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면 무엇이든지 내가 암당할 수 있겠구나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계속 용서가 안 되어지고 마음의 극률 베풀기를 아주 어, 싫어하는 그런 대상이나 일이 있거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세요 은혜를 여러분 간과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남자가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 이렇게 고백했어요 전에는 제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게 됐습니다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일만 달란트를 탕감 받은 죄인이란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큰 죄인이네요. 그 순간부터 그러자 다른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마음이 그때부터 막 일어나더라 그래요. 은혜 받으니까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아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죄를 용서 받았고 어떤 긍휼을 받았는지를 깨닫고 보니까 충분히 극류를 실천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을 때 혹시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마음에 걸려서 풀지 못하는 분이 없으신가요? 그 사람 용서해주라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밖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내편 두르지 않고 어떻게 그를 용서하고 풀어주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극률로 품지 못하면 그 허물과 그 죄가 우리 스스로 그기에 묶여가지고 우리가 고통당하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 못하면 마음에 박혀있는 독침과 같은 거거든요 그 독침은 결국은 자기를 힘들게 해요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축사하실 때 마태복음 14장과 20장에 보면 그를 용서해 주시자 치유가 나타납니다 그를 용서해 주시자 귀신이 떠나가는 장면들이 꽤 나와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를 용서해 주시자 병자를 고쳐 주시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니라. 그래서 용서할 때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질병과 귀신에게서 자유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치유 살다 하다 보면 많은 부분에서 내적 치유에서 용서가 안 되는 부분에 그분이 풀어지면 많은 분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극률을 베푸는 자로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나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근데 여러분 정말 또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극률이 여기는 자가 되라 극률을 베풀고 살아라 그러면 극률이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극률이 여기는 자가 극률이 여긴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조건적이잖아요 조건적이더라고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 6장 14절과 15절 아까 읽었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저게 조건이잖아요 네가 용서하면 나도 너 용서해줄게 네가 극휼 베풀면 극휼을 더 받게 될 거다. 이게 조건적이더라고요.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인데, 아 그렇구나, 여러분 처음 용서는 오직 은혜로 받았어요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극휼하심을 받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 사함 받게 되었습니까? 내가 누구를 죄사에 주셨기 때문에, 죄사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 안 받고 극률이 기심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갑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의 극률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은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극률을 더 입으려면 제가 날마다 기도한다 그랬죠 하나님 오늘도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합니다 우리 새날개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합니다 제가 예수기도 자주 합니다 퀴리의 엘레이션, 키리의 엘레이션 주님의 자비, 주님의 극률 늘 입에 달고 살거든요 오늘도 주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감사 안아 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셔야 합니다 주님의 온전한 극률을 의지하는데 이 극률의 은혜가 어떻게 더 내게 임할 수 있느냐 이 극률의 세밀에 릴수 있느냐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조건이더라고요 내가 극률을 실천하고 살때 내가 누군가를 품어서 끙끙거리지 않고 용서하며 살고 또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극률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극률이 여기면 내가 극률이 여겨줄게 더 너희가 용서하면 내가 용서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극률을 잊고 구원 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극률을 잊기 위해서는 내가 극률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그래서 극률을 많이 적음해야 되겠구나 마음에 걸리는 자, 마음에 부담이 되는 자에게 어떻게 하면 기도라도 해드려야지 말이라도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 해드려야지 이게 여러분 극률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극률을 많이 적음하세요 극률의 은혜를 많이 베풀고 사세요 많이 많이 적음해 놓아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극률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잖아요 많이 많이 적음해 놓아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높은 이자 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풍성한 극률과 자비가 운데 우리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이 너무 중요한 복이더라고요 너희가 극률이 이기고 살면 극률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영 극률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극률이 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할까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우리 가족에게, 이웃에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할렐루야 동일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힘들어할 때그 형제 입장에 서보고 자매가 힘들어할 때그 처지에 서면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음을 같이 할수 있을까? 그 마음 가지고 다가가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할수 있는 일을 자그만이라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극률이 쌓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마음속에 그러다가 우리가 살다 보면 맺히는 관계가 일어나요 용서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혜를 받으세요 은혜를 사모하세요 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구속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데 내가 받은 죄삼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데 나는 1만 달란트 빚인 자 탕감받았잖아 그런데 1백 대나리온 나에게 빚인 자그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하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안타까워 이기실까 내게 왜 은혜가 막히지 하나님의 극률하시가 자비하시가 왜 막힘같이 느껴지지 그때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추원합니다 네. 추근합니다 풀고 살아야지 풀고 살아야지 맺힌 거 풀어야지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 극률이 여겨주어라 극률을 벌어주어라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의인되고 성인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극률하심이 없이는 자비하심이 없이는 우리 하루도 한순간도 살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극률을 우리가 더 많이 많이 받기 위해서라도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라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긍휼을 실천하며 살자, 용서하며 살자, 악한 감정 마음 빨리 풀고 살자. 할렐루야, 아멘. 이제 5의 복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복이 꼭될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극률의 마음이 생깁니다 기도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극률의 옷을 입게 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감당할 수 없는 극률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여러분 먼저 감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극률의 마음을 주시도록 극률을 실천하며 살수 있도록 여러분 이시간 한번 오늘 말씀 가지고 반응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놀운금리를 입은 내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대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